네, 진짜 시작하겠습니다. 어, 제가 혼자 개발한 프로젝트에 대한 경험 공유를 이제 하려고 해, 합니다. 네, 제가 다니는,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2018년 말부터 2020년 초까지 혼자서 개발하면서 얻게 된 경험을 공유해보고자 발표 준비를 겨우겨우 해서 이렇게 하게 됐고요. 지금도 많이 늦게 했는데 하루라도 더 늦기 전에 얼른 해야지 옛날 기술들이란 소리를 이제 이미 듣겠지만 듣지 않게 될것 같기도 하고, 무엇보다 더 이상 안 쓰는 제 아키텍처를 얘기하게 될까봐 좀더되긴 그 하지만, 그래도 그런 거를 이제 지적해 주시면은, 그거를 바로, 바로 잡아서 신신 기술로 예, 토론을 해보는 시간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일단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유하려고 하는 이유는, 어, 이런 경험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함으로써 저한테 발전도 있, 있고요. 그리고 이 발표를 보시는 분들 발전을 위해서도 공유를 하고 싶었고 그리고 영감을 받으시거나 그리고 반면교반면교사로 삼으실 수 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공유하려고 합니다. 제 발표자인 제 소개를 하자면 지금 브로젝트 단지의 음, 운영자로 있고요. 그리고 프론트엔드 미드업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커뮤니티 히어로가 됐고, 그리고 이제, 기 b 이랑 슬랙도 g o s 이제 거성이라고 부르는데, 이 아이디를 쓰고 있으니까, 뭐, GMG시거나, 뭐, 팔로우 하시면 되고요 지금 다니는 회사는, 이름이 없는 그냥 스타트업 회사입니다. 아이디어샘이라고 어, 주로 개발했던 거는, 과거에는, 단순영영단을일단어 보시다시피, 언어 개발, 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하는 곳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밑에 고양이와 비밀스티라고 의 이제 게임인데 이 게임이 이제 거의 뭐 중박 이상을 치면서 어 입에 풀치라고 살수 있는 정도가 됐다. 네 그런 사, 사정이 됐고 저는 그때 이제 잔소리 영단어 일단어가 개발됐을 때 입사를 해서 웹 개발자로 이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 매치몬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제가 혼자서 도맡아서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좀 겹치게 됐어요. 베타 테스트를 하고 나서.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쓸모가 없게 돼서, 코로하게 접게 된 프로젝트이고요. 그리고, 그래서 저는 현재 이태 월드워디라는 디펜스 게임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지금은 게임 개발자입니다. 그래서, 대치몬 프로젝트를 설명을 드리자면, 유지수 대회 운영 플랫폼이에요. 대표님이 주디스 광이시거든요. 그래서 대표님이 어뭐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어필하셔가지고 뭐 저도 재밌겠다 그래서 대표님이 열심히 영업하시고 전 열심히 개발하고 그런 식으로 개발을 했고요. 개발자는 이제 혼자 저 혼자 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8년 말부터 2020년 초까지 1년 6개월 동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한플렛 뭐 뿌린다든지 뭐 마이콘 제작하는 거, 그런 거는 디자이너분이 살짝 도와주셨고, 그 이후에는 뭐 거의 제가 했다고 봐도 됩니다. 어, 개발 난이도는 비즈니스 로직이 일단 가장 어려웠죠. 그, 대진표를 자동으로 완성해주는 게 저희 핵심적인, 어, 강점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이제, 여러 도장에서 매회 신청을 하면은, 그 토너먼트니까, 만약에 16명이 신청했으면 16강부터 같은 체육관이랑 겹치지 말아야 되고 같은 체급이랑 같은 티랑 겹치지 같은 체급에서 같은 체육관끼리 가장 나중에 붙게끔 대진표를 짜는 알고리즘을 개발했거든요 그래서 400명이 신청하면 은 대진표 완성하기 라는 버튼 하나 누르면 바로 완성이 돼서 이렇게 뿌려주는 게 핵심 로직이었습니다 네. 네. 코드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그려봤어요. 저희는 빅버켓을 쓰고 있었고요. 개발팀이 얼마 없으니까 무료로 쓸 수가 있었고 빅버켓 파이프라인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커밋할 때마다 배포되도록 CIC d 환경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 푸시를 하면 은 빅버켓 파이프라인 내부 컨테이너에서 서브리스 프레임워크랑 이제 프론트엔드 같은 경우는 SDS 프레임워크를 설치시키고 그리고 JS에 있는 NPM 테스트를 해서 통과되면 AWS 프레임워크의 커맨드로 AWS 클라우드로 배포되게끔 구현을 했어요 그리고 람다 레이어가 그 당시에 처음 선보이는 기능이었어가지고 이게 람다 펑션에 공통으로 쓰이는 것들을 하나로 뺄수 있는 기능이었거든요 JS 같은 경우는 모드 모듈스 폴더가 공통으로 있는데 펑션이 한 10개 정도 되면 동일한 내용의 노드 모듈스 폴더들이 계속 있게 되는 거잖아요 되게 많, 규모가 커지면 노드모듈스 음. 용량이 2 0 0 m 가도 되니까 그 펑션 10개에서 비효율적으로 되는 거라서 그거를 해결해 주는 게 람다 레이어였어요. 그래서 공통으로 쓰는 로드모듈스를 람다 레이어 하나에다가 놓고 각 람다 펑션에서는 그 레이어를 그냥 임포트해서 쓸수 있게끔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을 해서 썼습니다. 그리고 서버, 그, 지금, 디포스터리가 백핸드랑 프론트엔드 두 개인데요. 백핸드는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프론트엔드 쪽 서버 두이유는 서버사이드 렌더링과 SEO를 위해서 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람다레이어를 좀더 설명을 드리자면요. 일단 서버리스 프레임워크에서 람다레이어를 만들었고요. 이게 서버리스 좀야 l 이라는 설정 파일인데 이렇게만 해주면 람다레이어가 배포가 된다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는 거고 실제로 배포를 한 레이어는 이렇게 다섯 가지를 썼습니다 그 프론트엔드의 렉스.js에서 빌드 한 번들, 파일, 번들 파일들이라고 번파일 할까요? 빌드 된 앱을 람다 레이어에 다 올려가지고 프론트엔드 라우팅 펑션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 여러 개의 펑션에서 이 공통된 람다 레이어를 임포트해서 가져올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펑션에 200메가 넘덩 람다, 람다 펑션이 10kb로 줄었, 10kb로 줄었고요. 그 당시에 급하게 수정하고 싶으면 AWS 웹 콘솔 들어가서 코드 수정을 해야 될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지금은 모르겠는데 한 메가만 넘어가도 웹에서 바로 수정할 수가 없다고 떴어요. 그래가지고 이 레이어를, 람다 레이어를 이후부터는 뭐 많아봤자 뭐 50kb도 안 됐으니까 바로바로 수정할 수 있어서 되 유용하게 썼었습니다 그리고 백핸드 같은 경우도 람다 레이어에다가 실어가지고 백핸드에서 공통으로 쓰는 노드모델 스포너를 넣어서 배포를 했고요 그 AWS 서비스에는 뭘 썼냐면은 이렇게 뭐 기본적인 거를 썼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회원 관리 쪽은 AWS 코코인터 썼고 얘는 코코인터를 제가 앰플리파이 프레임워크 설명드릴 건데 그거를 이용해서 배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어, 제 이메일 보낼 때 알람 할때 이메일을 채택했는데 SES를 썼고요. 이미지는 당연히 SS를 썼고 그리고 람다 펑션는그 당시 콜드 스타트 이슈가 있으니까 5분 5분 정도? 5분, 10분 정도 마다 건드리는 어걸 하기 위해서 클라우드 워치였거든요. 클라우드 워치 레이트 함수 써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이벤트... 뭐죠 그걸로 어, 넘어갔잖아요. 플러스는. 그리고, 플러스는. 플러스는. 네, 이벤트 물이 넘어갔잖아요. 그렇더라고요그 당시에는 이제 클라우드 치에 있어가지고 그렇게 썼었고요. 그리고 DB는 그냥 싸게 쓰려고 RDS를 썼습니다. RDS의 T2 마이크로 그걸 썼습니다. 그리고 프론트엔드 아키텍처는 지금처럼 a m p l i f 프레임워크로 코거이 r 를 만들어서 회원 관리를 했고요. 그리고 Next.js를 써가지고 리액트 예, 프레임워크로 해서 예, 프론트 개발을 했고 그리고 프론트 서버는 서버리스 프레임워크로 예, 아까랑 똑같이 예, 람다랑 API 게이트웨이 이런 구조로 디플로이를 시켰습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그맨 이쪽에 있는 뭐 질문 제출하는 거 중간에 쓰시면 은 제가 발표하고 나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피는 안들어가주시면은 말씀해 주시고요 네, 앰플리파이를, 어, 소개를 이렇게 하는 슬라이드인데, 제가 2020년에 커뮤니티 데이에서 발표했던 적이 있, 있었어요. 앰플리파이는 모바일이랑 웹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한 플랫폼이라고 설명했었고, 그 앰플리파이가 CLI랑 프레임웍으로 나뉘는데, 그 앰플리파이 CLI 커맨드로 리소스들을 만들고 배포할수 있고, 프레임, 앰플리파이 프레임웍으로 프론트 엔드 같은 경우는 임포트를 해가지고, API를 쓸수 있게끔 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로컬에서도 테스팅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어 있어서 어 그건 되게 개인적으로 괜찮은 기능이라고 생각했지만 솔직히 프로덕션에서 규모가 큰 것을 앰플파이를 이용해서 하는 거는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솔직히 스스를좀 많이 받아요. 뭔가 어, 완벽한 것처럼 설명하지만 음, 저를 위한 건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도 어, 그 사람들이 위한 포로 아닌 것, 것 같다. 그냥 어, 가벼운 걸 말할 때는 유용하게 쓸수 있다. 그런 후기를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오픈소스 프로젝트라 가지고 일단 누구나 PR을, PR을 올릴 수 있어요. 근데, 근데 그 PR을, PR을 올릴 때 피드백이 좀 여기는, 좀 여기는 되게 느린 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특히 이 도큐멘테이션, 도큐멘테이션 쪽에 리포스토리에다가 이 도큐멘트의 내용이 좀 부실한 것 같아서, 어, 것 같아서 어. PR 한번 날려봤는데 6개월 넘게 그냥 흐지부지 하다가 그냥 클로즈가 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좀 그랬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도 여전히 매력은 있습니다 계속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금 느리긴 하지만요 그리고 이제 영문으로 된그 디스코드 커뮤니티가 있으니까 이것도 나중에 관심 있으시면 가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번 이제 프론트엔드 쪽에 실제 파일 구조를 그냥 캡처해서 왔습니다 음, 프리티어랑 예트, VS 코드를 썼고요 VS 코드에 프리티어랑 ES 린트를 썼어요 그 당시에 제가 하스케줄을를 적하기 전이어가지고 그냥 JS만 썼는데 이렇게 썼고 뭐, 람다 레이어도 들어있고 레이어 폴더 안에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 네, 앰플리파이 세팅한 게 앰플리파이 폴더에 있고요 프론트엔드도 있고 서버리스도 한 곳에 종존하고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일단, 이환경변수 주입하는 건데요. .env 파일을, 네, next.js의 config 파일이 있어요. next.config.js 에다가 해서 .env 에 있는 값을 불러와가지고, front-end.js 네, 파일에다가 주입을 해가지고, 네, 불러오는 코드이고요. 어, 이거는 제가 좀, 음,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뭐, 뭐팀 프로바이더, 뭐 테마 같은 거 씌울 때는 프로바이더랑 뭐, 컨텍스트 API 씌울 때도 이렇게 맨 위에다가 씌우는 거는 제가 어, 컨벤션 하기 존재해서 이렇게 한건 알고 있는데 모달 띄울때 제가 모달 중립을 이렇게 정렬로 해놨거든요. 근데 다른 데서도 이런 식으로 하시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뭐 다른 식으로 쓰신 쓰시는지 이렇게 하는지 어.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은 뭐 지금 말씀해 주셔도 좋고 아닌 것 같다 싶으면은 뭐 굿이 실렉 채널에다가 얘기해 주시면 네, 토론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잘 돌아가기는 했으니까 어버거리지도 않고 그래서 뭐 이렇게 써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리액터 쓰시는 분은 제가, 그, 스테이트 관리를 뭘로 했냐, 라고 하면은, 저는 그냥 컨텍스트 API를 썼습니다. 뭐, 리덕스도 있고, 모브엑스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냥 컨텍스트 API가 리액트에서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a p i 고 하다 보니, 그냥, 외부 거더 이상 임포트 억지덕지 붙이고 싶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해서 하게 됐는데요. 결과적으로는 그냥 리덕스, 모브엑스 써서 편하게 개발할 거 걸, 그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콘테스트는 그러니까 진짜 개념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써야 된다라는 걸 느끼게 됐고요. 얘는 이제 프론트엔드 서버사이드 렌더링하는 방식을 간략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 URL 들어갔을 때 지금 m a t c h m o n c o m 슬래시하고 기기파이바컵이라고 부르는데 얘를 들어가게 되면 n e x t j s 에 있는 getInitialProps라는 메소드가 있어요. r e a 쪽에서 쓰는 건데. 디액트, 예를 들어서 m a t c h v i e 컴포넌트에다가 GetInitialProps를 주입시키는 거고요 이 메소드 안에서는 백핸드 쪽에서 데이터를 불러올 수가 있어요 이 데이터 패치를 해가지고 받아온 거를 매치 이 매치뷰 c h v 컴포넌트에다가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매치뷰 컴포넌트에서는 예를 p r 프롭스에 있는 데이터를,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데이터 이 메타 태그라든지 그 SEO를 위한 SJS의 그 프레임워크 있거든요. 얘를 임포트해 와서 메타파일이나, 아니, 아니 메타태그, 타이틀태그, 그쪽에다가 props. 뭐, 뭐, 뿌리고 싶은 거 뿌리는 식으로 해서 SEO를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SJS 쓰시는 분은 get initial p r o 말고 get server-side p r o 라고 있는데, 어, 이 당시 제가 할 때는 그런 게베터 버전이라고 안 썼습니다. 그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쓰시는 분은 S 서버사이드 플러스라는 게 있다라고 알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서버사이드, 아, 서버리스 프레임워크로 프론트엔드 서버 구축한 거를 코드로 공유 해 드리는 건데요. 생각보다, 어, 간단해서 일단 코드를 다 공유를 드립니다. 어, 일단 파일리스트 좌측에 보시면은 서버 언더바 코어 언더바 xx 그렇게 되어있는 파일이 한 4, 5개 있죠? 네, 5개 정도 있죠? 얘들은 이제 실제 API 게이트에서 URL 라우팅이랑 연관 지어가지고 어, 만든 파일이거든요. 현재 현재 지금 매치몬 웹에 다섯 어, 가지의 라우팅이 존재해서 각 라우팅마다 상황별 작업을 거친 뒤 빌드된 sgs 컨텐츠를 서빙하기 위해서 저렇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 코드는 서버리스 a 야물에서 루트 주소 라우팅에 대한 설정을 보여주고 있고요. 뭐 하나씩 주요 설정을 살펴보면 핸들러 쪽은 그 옆에 핸들러틱 인덱스라고 지금 써 있잖아요. 그 핸들러.js 파일에 있는 인덱스 메소드를 실행해라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바이러먼트 설정은 실제 저 서버점 언더바 코어 언더 머드민 j s 라든지핸들러 j s 스 거기서 쓸 환경 변수를 정의해서 쓸 수가 있게 세팅할 수가 있고 패키지. 점, 인, 패키지 안에 있는 인클루드는 배포하게 됐을 때꼭 있어야 될 파일들을 정의할 수 있게 할 수가 있어요. 반대로 익스클루드라는 옵션도 있는데 얘는 배포할 때 어, 제외할 파일들을 지정할 때 씁니다. 여러 개어 배열 형식으로 정의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벤트 쪽은 API g a t e w a 쪽 세팅이고요. 갠, 지금 보면은 겐 메소드로 루트, 어, 패스일 때, URS, 루트로로 할수 있게끔 하는, 음, 줄이, 다섯 네. 줄 밖에 안 되죠? 그렇게 하고, 밑에 레이어 스는 람다 레이어입니다. 람다 레이어고, 밑에 CF 땡땡이라고 된게 있는데요. 뒤에 계신 분들 안 보이실 는데 어차피 일단 슬라이드 나중에 공유 드릴 테니까. 일단, CF는 클라우드 펑션, 아, 클라우드 포메이션 문법인데, 거기서 이제 제가 스테이지, 뭐, 대부나 로덕드 환경, 그리고 백핸드 환경, 그거에 맞게, 어, 변수를 이렇게 동적으로 가져와서 배포할 때쓸수 있게끔 했습니다. 일단, 이건 말고도 다양한 옵션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 중에 찾아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실제로 구현하는 JS파일이고요. 핸들러 좀제 j 스파일인데요 얘는 이제 제가 아까 라우팅이 다섯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다섯 가지 라우팅에서 공통으로 스, 거쳐가는 파일이고 아까 서버리스 야무려서 야므, 정의한 환경 변수 이용해가지고 n j s 파일을 뿌려주는 그런 거를 예, 그런 거를 예, 보여주는 파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제가 레모친 거는 그 오프라인 그러니까 제가 제 PC에서 개발할 수 있고. 그리고 프로덕션에서 서빙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람다 레이어 경로를 그거에 맞게 임포트 해주는 거를 제가 개발한 거고요 이제 검은색 박스 친게 현재 이게 로컬이냐 프로덕션이냐 그거에 따라서 그 람다 레이어의 경로를 어떻게 가져오냐 그거를 정의를 했어요 이렇게 해서 어디 람다 레이어 있는 경로를 가져올 거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서버 변수 보시면은 아까 세팅한 환경 변수를 여기서 써먹는 건데요. 왼쪽에 있는 서버 언더바 쿠바 언더바 xx x 파일을 지목해서 가져오는 데 씁니다. 그러니까 라우팅 주소가 뭐냐에 따라서 xx 이름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에 이 서버리스 변수 보면은 레이어 모듈스하고 서버리스 HTTP 있잖아요. 남다 레이어에 있는 패키지들 중에서 서버리스 HTTP 패키지를 가져와가지고. 결국에 여기다가 리턴 어웨이트 서버리스를 써가지고 프론트엔드 컨텐츠를 서빙을 하는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핸들러 e 제이스는 이 내용이 끝이에요. 그리고 이제 실제 라우팅 됐을 때 환경 변수로 가져오는 서버 언더바 코어 언더맥스 파일 중에서 이제 루트 제이스를 보여드린 건데요. 지금 보여드린 코드가 전부입니다. 그래서 어 넥스 JS에서 노드 패키지도 제공하는데요. 여기 넥스트 블로우는 패키지가 있고, 그리고 저는 익스프레스 대신에 코아를 썼습니다. 코아 프레임워크 코아 프레임워크 쓰는 이유는 익스프레스보다 훨씬 용량이 가벼워요. 가벼운데 어, 기본적인 제공할 건다 제공을 해가지고 쓰게 됐고요 그래가지고 아까처럼 그 박스친거 보시면은 어, 남다 레이어 공로를 내가 디버깅을 현재 하고 있냐 아니면 프로덕션이냐 그거에 따라서 다르게 가져오게끔 한 다음에 예, Express.js 쓰는 것처럼 예, 경로에 따라서 리턴 시켜주는 역할을 코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테틱한 파일을 리턴할 때는 조금 다르게 했는데요. 아까 방금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린 거랑 내용은 거의 같지만 아까 보시면 은라우터 e r g e t 써가지고 여러 개 어, 공통적으로 파일 파일을 서빙을, 서빙을 했잖아요. 스태틱 같은 경우는, 어, 이런 식으로 두 개, 두 가지가 좀 다른데요. 일단, 맨 처음에 쓴 그, 슬래시 스태틱은, 진짜 말 그대로 정적 파일을 찾아가지고 서빙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미지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고, 그리고 밑에 있는 슬래시 넥스트, 넥스트 슬래시 스태틱, 얘 같은 경우는 xjs의 기능 중에서 프리패치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그 페이지를 처음에 불러왔을 때 거기에 링크되어 있는 페이지의 코드를 미리 가져와서 빨리 로드할 수 있게끔 하는 게 프리패치거든요. 그러한 내용들을 가져올 때더 라우팅을 써 가지고 서빙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밑줄 친거 보시면은 이벤트.패스에서 리플레이스를 썼는데 이게 왜냐면은 j s 에 처음 빌드할 때 그, 그 익스포트 되는, 방글파일? 이랄까? 그, 그, 이름이 .next 폴더로 익스포트가 돼요. 근데, 그, 그 API 그, 쪽에서, 전, 저는 해복을못 찾아서 이렇게 썼는데, 전, 저는 일단 도저히 그 API 라우팅 중에서 .next로 그,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몰라, 몰랐거든요. 어떻게 해도 잘안 돼가지고, 그래서 그냥 언더바 넥스트 받아서, 그거를, 그, 리플레이스를 써가지고 .next로 그, 변환해서 불러올 수 있게끔 했습니다. 프론트엔드는 이 정도로 된것 같고 아키텍처 설명이 이 정도 됐습니다 백핸드 쪽 아키텍처였습니다 제가 프론트엔드 미러에서는 얘기하지 않았던 내용인데 백핸드 쪽 굳이 모이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얘는 일단 스테이징 환경의 세 가지고요 로컬에서 할 때는 어 로컬에 세팅된 예, 마이 마이스 l 이나뭐 스토리지 아, 람다 레이어. 스토리지는 아니고요 람다 레이어. 그거를 이제 루컬 변경에서 가져오게끔 했고, 대부나 프로덕션은 이 이미 배포된 곳에서 불러오도록 했죠. 그리고 이제 대부나 프로덕션에 배포한 API 게이트 같은 경우는 어서라이저를 써가지고, 이제 코고니터의 로그인된 사람만 API에 접근할 수 있게 어서라이저 헤도 세팅을 했습니다. 이것도 어슬라이드 설정 또한 서버리스 프레임워크에서 속성으로 지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도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VS 코드에서 제가 잘 써먹었던 게, 백핸드 쪽에서 디버깅을, 어, 잘 써먹었어요.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어가지고, 이제, 어떤 파라미터가 날라오냐, 어떤 게 문제가 있냐, 그걸 잘 봤는데, VS 코드에서, 이제 왼쪽에 이제 디버깅 쪽 탭을 누르시면은, 런치점 재이음을 건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쪽에서, 이제, 런타임 스크립트블 야인을 써가지고 제가 야인을 잘 썼는데 npm 패키지점 제이 n 에 있는 스크립트를 갖다 쓸때 그런 식으로 세팅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데브 모드로 어, 서버를 켜면 서버리스 오프라인 어 패키지 플러그인을 설치해야지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서버리스 오프라인에는 플러그인을 깔고 이렇게 런치점제이 n 을 세팅을 하면은 이제 재생 버튼 위쪽에 재생 버튼을 눌렀을 때 디버깅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디버깅을 또 어떻게 했냐면 US보드에 이제 확장자가 HTTP인 거를 만들면 URL 바로 위에 '샌드 리퀘스트라는 버튼이 생기잖아요. 그거로 API 요청, 요청을 보내면 이렇게 디버깅 서버가 켜진 상태에서 이렇게 브랙포인트를 걸어가지고 조사식을 써가지고 어떤 값들이 있는지 그런 걸좀 손쉽게 체크를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백핸드 로직 중에서 DB 인스턴스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제가 설명할 건데요. 저는 ORM은 안 쓰고 MySQL을 수많은 패키지를 썼습니다. 그러면 제가 회사에서 그래도 개발자분들이 계시니까 그분들이랑 좀 인원을 할때 그때 어쓸 수밖에 없었어요. 그분은 이제 로우 SQL을 잘 다루시는 분이었고 ORM을 모르셨던 분이었어요. 제가 ORM을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그리고 설득할 시간도 없었고 저 혼자 해야 되니까 뭐 하나하나 해쳐나가기 바쁜데 ORM을 공부하면서 저 혼자 그렇게 할수 없어가지고 로우코리로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을 한 거고요 얘는 일단 비 b 인스턴스를 어떻게 가져오는지에 대한 코드인데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베스천노스트 환경이면 은 디비 인스턴스 가져오는 코드가 달라요 베스트노스트는 이제 이슈를 접근할수시로 이제 에 접속을 해야 되니까 팬키를 가져와서 접근을 하는 그런 방식을 썼습니다 그리고 일단,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로우 커리로 하니까 로우 커리도 다른 커리 짜는 재미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좀 익숙해져 뭐 버린 거것 같습니다 ORM을 만약에, 만약에 괜히 쓰면 뭔가 귀신하게 되고 수적관잘 됐는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보여드리는 게 제가 이렇게 개발한 거를 그대로 보여드린 거고요. 이게 SQL 인젝션에 문제가 있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저는 나름대로 방어를 한것 같다 라고 생각은 하지만 어, 혹시나 빈틈을 노려가지고 우승표에다가 SQL 문을 넣어가지고 인젝션을 할 위협이 있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일단 이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는 건데요. 혹시라도 이거 보시고, 어, 이 문제 있는 것 같아요라고 하시면, 알려주시면은 저도 잘 배워서, 다음에는 방어를 하는데 쓰겠습니다. 그거를 뭐, 최서 드리고,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백엔드 쪽에 또 VPC도 씌워야 되잖아요. 보안을 위해서. 그래서 VPC를, 어, 나트게이트랑 같이 설정을 했습니다. 일 세팅된 VPC 안에는, 람다랑 RDS가 들어있게끔 했고요 람다에서 S3 접근할 때는 S3 엔드포인트를 설정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제가 네트워크를 잘 모르는 몰랐는데 감사하게도 서브레스 쪽에서 플러그인이 있었어요 아까도 전녁먹을때 뭐 말씀드렸지만 서브레스 VPC 플러그인 있 수가 있어요 얘를 통해서 세팅을 했는데요 얘를 로얘 설치하고 핸를 입력하면 알아서 VPC랑 NAT 나트게이트의 베스트 그 노스트 리소스를 알아서 만들어줘요 되게 편하게 썼고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 플러그인이 배포를 하게 되면 그 다이나모 DB 엑셀러레이터 쪽 리소스도 배포를 해줬어요 근데 그 당시에 한국에는 그게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 서울 이전일 때는 다이나모 DB 엑셀, 엑셀러레이터를 빼는 거를 코드를 추가해서 오픈소스에 기여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머지를 해가지고 예, 다행히 잘 쓰게 됐고 그때 당시에 제가 처음으로 오픈소스에 기여를 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만큼 되게 예, 되게 뿌듯했고 그 다음부터 오픈소스를 되게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하면서 예, 우연치 않게 스포넷이랑 뭐 VPC에 대한 개념을 조금 익히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음, 베스천호스트 설명도 마저 하긴 해야 될것 같네요. 제가 이 회사가 자유출퇴근이나서 가지고 일단 집택도 가능하고 아무 데서나 일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RDS에 접근할 때어 어떤 와이파이는 바로 제가 MySQL 워크맨치를 썼는데 위에 보신 것처럼 워크맨치 접속할 때 어떤 와이파이는 되고 어떤 와이파이는 계속 접속이 안 되는 거였어요. 제가 그때는 뭔지 몰라가지고 찾아보다 보니까 애셔노스 인스턴스를 이용해서 접속하면 가능하다. 그래가지고 배셔노스 세팅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카페에서는 그냥 공공 와이파이를 쓰는데 공공 와이파이에서는 접속이 안 되니까 그때마다 배셔노스트인스턴스 이용해서 스케이트 그룹에 추가하고 쓰고 카페에서 나가면 스케이트 그룹에서 지우고 그런 식으로 일일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워밍이요 그 람다 펑션 워밍하는 건데요 워밍하는 것도 서버리스 암을 파일을 이용해 가지고 레이트 이용해서 했거든요. 스케줄이라고 되어 있는 속성이죠. 얘를 이용해서 음 쉽게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아마존 이벤트 브릿지로 넘어갔죠. 그 당시 클라우드 마치셨는데 계속 금방 했었습니다. 예, 이제 프론트로 넘어가서 관리자 회원 관리 어떻게 했냐면 아까부터 이제 회원 관리 쪽은 포그니토 앰플리파이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했다고 했잖아요. 앰플리파이 프레임워크로 커맨더로 리소스 배포하면은 저렇게 밑에처럼, 어, 회원 목록이 있고, 회원 가입을 하면은 이메일 인증을 해가지고, 인증 코드 입력하면 그제서야 로그인이 가능하게끔 하는 거를 예, 쉽게 개발했습니다. 음, 대충 이제 앰플리파이 프레임워크를 어떻게 썼는지를 캡처를한 건데요. 이거는 제프트에서 한건 아니고, 제가 AWS 쪽에서, 그 AWS k r 유지에서 다른 오픈소스 스터디, 네, 를 했을 때의 과정을 캡처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기서도 앰플리파이를 되게 열심히 썼거든요. 코모니터도 썼고, 그때 호스팅도 앰플리파이 이용해서 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로그를 하나하나 기록했으니까, 보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들어가서, 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핸드라 버튼이라는, 예, 리포지토리고요 이것도 나중에 공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앰플리파이 CLI를 썼을 경험은, 처음 한번 이렇게 앰플리파이 add us를 했는데 물어보는 게 되게 많았어요 기본 10가지를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하나라도 실수하면 은 돌아갈 수가 없어요 실수했다가 다시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건좀 많이 불편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 그리고 어 앰플리파이는 서버리스 프레머리랑 마찬가지로 클라우드 포메이션 문법으로 알아서 파싱을 해가지고 리소스를 배포해 주거든요 리소스를 지우고 싶으시면 뭐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앰플리파이는 서브리스 프레임업 커맨도를 지을 수도 있지만 클라우드 포메이션에 들어가시면 예,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얘는 회원 관리하는 그 프론트 코드, 프론트엔드 코드고요. 어 회원 가입을 하고 이메일로 회원 가입 하이, 확인하는, 을 인증 코드 확인하는 그런 코드입니다. 예, 되게 쉽게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어스를 임포트해서 어스 점 사인업 메소드를 쓰거나 어스 점 펌펌 사인업 이것을면 회원 가입을 마무리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앰플리파이에서 S3도 활용할 수가 있는 S3 스토리지 API가 있었는데 파일 업로드 메소드를쓸때 ACL 퍼블릭 리드가 빠져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바로, 바로 업로드 하자마자 공개를 할수 있게끔 하고 싶은데 Amplify 그 스토리지 API는 그런 게 전혀 없어가지고 너무 답답했던 좀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어, 백핸드에서 STS의 음, 이슈 토큰을 가져와서 그, 그 토큰을 가지고 프론트엔드에서 그냥 그냥 AWS SDK 기본적인 거 AWS.s3를 써가지고 업로드를 하, 하도록 했습니다 사실 이것도 앰플리파의 오픈소스로 스토리지 파일 업로드할 때 퍼블릭 리드가 있는 ACL에 포함된 누가 개발해 놓은 리포시토리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리도잘안될것 같고 공식적인 리포시토리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그냥 좀 신뢰가 안 가는 그런 느낌 때문에 안 썼는데 나중에는 그냥 걔가 어, 쓸거 그랬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차라리 그냥 프리사인드 URL 쓰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하니까는 이런 여러, 이런저런 이런 생각을 하다가 결국에는 좀 가끔씩 이렇게 안 좋은 선택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STS로 토큰을 얻어오는 백핸드 코드인데요 이것도 AWS SDK를 직접 임포트해 가지고 STS API 가져와서 코딩을 한 겁니다 어스심이랑 네, 그런 메소드를 써가지고 이렇게 리소스의 ARN이라고 하죠. ARN 어, 보는 법도 이제 이거를 이제 개발하면서 네, 좀잘 익히게 됐고요. 잘 익히게 되도 이제 몇년 지나면 까먹지만 <웃음> 여기서 잘 개념을 알게 되고 이제 900초 동안만 토큰이 유효한 토큰을 만들게 하는 그런 메소드입니다. 그런 코드입니다. 그 참가자가 이제 대회를 신청하거나, 대회, 대회 날짜 한 하루 전쯤에 알람을 보내는 기능을 개발했는데, 얘는 이제 클라우드워 이벤트 SDK에서 크론식을 써가지고, 대회 날짜 하루 전으로 설정해서 메일을 보내도록 했거든요. SES API를 이용해가지고 구현을 했습니다. 이메일 템플릿 생성하는 거를 읽게 했는데, 좌측이 이제 이메일 템플릿 HTML이고, 오른쪽이 서버리스 쪽에서 제가, 어, 백핸드로 배포를 하는 이메일 템플릿 배포란에 코드를 짰어요. 그래서 템플릿이 바뀔 때마다 좌측에서 템플릿을 수정하고, 오른쪽이 JS파일을 실행해서 템플릿을 올리게끔 코드를 짜봤습니다. 대회 안내 이메일을 전송하는 코드인데요. 어, 사실 이렇게 보여드려도 지금에 예, 아무리 크게 키워도 다 보이지 보이진 않을 것 같, 같네요. 어쨌든 샌드벌크 템플릿 이메일이라고 있어요. SES API 중에서 샌드벌크 템플릿 이메일이라는 메소드 써가지고 여러 사람들한테 이메일 을 한방에 쏘는 거를 구현했는데 을 기본적으로는 50명 제한이거든요. 그래가지고, 250명한테 보내야 된다. 그러면은, 얘를, 어, 루프를 써가지고, 50명씩 끊어가지고, 그렇게 호출을 시켰던 기억이 납니다. 예, 얘는, 주체 대회 주체 하루 전에 알람을 보내는 건데요. 얘는, 뭐라 그럴까. 람다를 호출을 시키겠어요그 람다, 람다는 뭘 하고 있냐면은, 그 람다는, SES를 이용해서, 이메일을 보내는 역할을 하는 놈인데, 그거를, 클라우드와치 이벤트에 있는 그풀룰이 메소드를 이용해 가지고 이메일 보내는 역할을 하는 람다 포션을 실행시키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타겟을 통해 가지고 그 당시에 클라우드와치에 있는 그 이벤트, 이벤트 이벤트를 건 거죠 이렇게 구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까지 이렇게까지 해 가지고 베타 테스트를 위해서 홍보를 해야 되니까 SEO를 어,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찾다가 결국에는 그냥 URL도 많이 오고 그래서 자동으로 등록시키게 하지 않고 제가 구글 사이트 콘솔, 구글 뭐였죠? 서치 콘솔에 들어가가지고 직접 사이트를 등록하고 URL도 이렇게 등록을 시켰습니다. 어떻게 등록시켰냐면은 제가 이제 구글에 노출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URL을 검색을 시켜가지고 URL 검사를 시켜요. 그래서 URL 검사가 끝났을 때세금이 없다 그러면 세균 생성 요청을 해가지고 한 다섯 개 정도 URL을 등록을 시켰습니다 사실 사이트맵.xml을 이용해서 매일마다 쿨링을 네, 세팅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 당시 시간이 없었습니다 일일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렇게 지문 관련된 대회를 검색하면 세 번째 에 뜨는 거볼 수가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는 당연히 밀렸고 첫 번째 뜨기 바랬지만 이렇게 세 번째에 뜨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완성이 됐니다 이게 실제 베타 테스트 했던 대회의 스샷 탐구고요 이 당시에 이제 400명도 정 신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대진표가 수십 개가 완성이 돼가지고 그거를 실제 가가지고 어 베타 테스트 했는데 이게 이제 준비 과정이거든요 이게 제 사무실이고요 제 사무실이 아니고 제 회사 사무실 그리고 저희가 스마트뿐만 아니라 대형 TV도 있어가지고 대형 TV에다가 현재 이 경기의 현황 현황을 보여주는 앱을 태블릿에 연결해서 보여줬는데 그 앱은 이제 유니티로 만들었어요. 그 유니 그 유니티 앱은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운영 님이 개발자이신데 그분이 이제 그 부랴부랴 개발해서 해주셨고 그리고 오른쪽 사진에 있는 거 보시면은 이건 심판 심판을 위한 세점 앱이거든요. 유도처럼 매트가 이렇게 있으면은 매트 앞에 그 TV 준비하듯이 모니터 를 앞에 놔가지고 이 선수는 몇 점이다, 몇 점이다, 그거를 이제 태블릿으로 이제 앱을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심판이 그거 태블릿에다가 이 선수가 점수를 얻었으면은 그 점수 부분 터치하면 1점씩 추가되게끔 하는 그런 앱을 이것도 이니티로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제가 한건 아니고. 그래서 이메에 갔거든요. 2019년 11월 16일이에요. 주말에 저희가 이 대형 TV랑 지금 매트 6개잖아요. 모니터 6개? 이걸 차에 실고 갑니다. 자동차로 하고 가서 그때 또 웃겼던 게이 대진표가 데이터가 엄청 꼬인 거예요. 대진표 새로운 알고리를 만들다가 데이터가 완전 꼬였어요. 그래가지고 차를 타고 가면서 데이터를 하나씩 수정했고요. 었 그때 당시 에 거의 3일 동안 밤을 샜던 것 같아요. 베타 테스트 하기 전에 갑자기 뭔가 뭐 터져가지고. 그렇지만 당일날 큰 문제는 안 나, 일어나지 않았고요. 당일날 뭐 다음 상대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럴 때 제가 당, 그 배트 앞에 달려가서 바로 마이스킬 워크맨 띄어가지고 고쳐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 해결을 해서 무사히 마쳤습니다. 뭐 뿌듯했지만. 아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아요? <웃음> 3일 밤을 샜기 때문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회고를 하자면 규모가 아무리 작더라도 나를 너무 믿지 말고 개발 기획은 꼭 세우자 그리고 목표를 좀 잘게 쪼개자 뭐 어떤 누루뭉술하게 나는 이 페이지를 이 기능을 하나 개발하겠어라고 그냥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자기, 잘게 쪼개가지고 하나씩 클리어를 해야지 부탈적으로 어, 성취감도 느끼고 사기도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큰 거, 큰조들를 하나 하나 정도 그거를 액을 채우려고 열심히 달려가면 은 제가 녹초가 되고 제가 지더라고요 그걸 많이 배웠고요. 그리고 제가 커뮤니티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그나마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개발하게 된 거지. 그럼에도 개발은 저분주 하는 거고 그래서 많이 힘들어했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최대한 도움을 요청을 하는 게 좋다, 멘탈적으로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중간중간 결산을 위해서, 결산이라는 거는 뭐, 내가 한 기능을 개발을 완료했으면은, 그래도 혼자 뭐, 이 정도면 됐어 넘어가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코드 리뷰라도, 코드 리뷰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해서, 뭐, 모르는 사람이라도, 코드 리뷰를 하자라는 생각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커뮤니티 활동을 해서 주소 들은 것 덕분에 문제 해결을 많이 할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덕분에 아는 척도 많이 할수 있게 됐고요 뭐 용어들을 많이 알게 돼서 아 이거 알아요 그렇게 아는 척은 할수 있게 됐다 그 정도의 후기입니다 네, 이 정도로 제 발표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질문 올라온 게 하나도 없군요. <웃음> 아, <웃음> 아, 어, 그럴 수 있죠. 네. 네. 그 아무래도 대회 기관에 주로 사용하는 이제 WTC니까 네. 그 음. 대회 기관하고그 외에 네. 기술기기에그 운영 비용 발생이 좀큰 편이었나요? 아니요. 최대한 비용을, 비용을, 비용을 안 나오게 개발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네. 개발할 때랑 안할 때랑 비용 차이가 없었습니다. 네. 무료 아, 이용 네아뭐 프리티어요. 아 제가 그 프리티어 계정 아니어서 모르겠는데 그냥 나트게이트에쪽 쓰는 비용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한 달에 뭐 8만 원 정도 계속 비수기 때나 성수기 때나 그래서 트래픽이 없으니까. 코글인프 네. 무료. 네네네. 음, 코그스는, 네, 네, 그, 데일리, 데일리 액티브 유저가 만, 만 단위가 해야지 비용이 나오니까. 저희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아니면 좀, 너무 오래된 기술이었어요. 이건 좀 바로 잡았으면 좋겠어요. 이건 최신엔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런 걸 말해주신다든지. 네네, 네, 프라이빗 서블레. 아, 이게, VPC, private VPC를 써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 람다가 인터넷을 통하려면은, 그, 나트게이트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 나트게이트에 설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세팅이 가능했던 거였어요? 그걸 어딨지? 그리고, 아까 그, 인젝션, SQ 인젝션 관련해서. 네. 예전에는 네, 자방으로 자바 변환했으니까 자바 자바로 자바 로브퀄리 로그... 할때는 그 로브퀄리를 엑스큐트한 커리... 그 라이브러리 자체에서 어, 기본적인 보완 처리를 했었거든요 네. 그걸로 항상 이제 네. 뭐 랭기지한 커리나 아거면 어두운 때부터 스윙트가 바뀌니까 네. 그걸 옛날에 보던 해결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인젝션 처리, 스티립 처리를 하느든가 음. 치환 처리를 네. 해주는 컴퓨터를 따로 만들어서 답단을 한 번씩 사람 메터들에 쉬워서 처리를 했었거든요. 근데 네. 보통 키사에을 보안으로 넘어온 거는 그거를 작업했다 하더라도 사용자로서넘어무파를 범위를 제한시키라 최대한 제한시키라고요. 텍텍스면은 네. 제한시키라고 네. 네. 어, 그 텍스트를 모든 단어가 들어가고 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에서 입력받는 텍스트를 최저한 뭐 숫자 타입으로 변환을 하고 숫자 범위 레인지를 정해서도 갖게 한다든가 그런 음. 거를 관리해서 인젝션리을 최대한하게 그 그러니까 음. 아예 파라미터 단에서 그 예상했던, 예상했던 범위 이외에 네. 파라미터가 넘어오면 음. 인젝트시켜 버리게 네. 네. 그렇게 처리를 하는 공모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 저, 저기 노드잖아요. 노주... 네. 노드에서 네. 또... 저 쿼리를 실행하는 음. 라이브러리에서 기본적인 방어 처리가 된다 그러면은 최소한의 방어들이죠. 음. 음. 이제 저기, 저기 옛날 방식이라고 요즘은 계속, 계속 이제 요이슈가어지지않 음. 사실 네. 제가 봤을때도 사실 네. 이 안쪽 부분을 유저당에서 받은 게 있는 거잖아요 네. 그 중간에 보면 객이 밑에 그냥 아. 파란한 터로 유저가 이대 넘겨버리면 원하이될수 있을 네. 거도 가능다고거든요 그냥... 네. 그... 그... 여기 뭐냐 인젝트 퀄이 네. 있잖아요 이 밑에 네. 위에 메모 치는 거거든요 네. 음. 한국은 네. 메모티스 네. 부분이나 인제 퀄리가 일정 명박스에 의해서 1. 결정되는 거, 거. 아. 페이지가 뭐이냐에 음. 따라서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 거의, 거의 로봇 퀄리 터리 수준으로 퀄리가 그렇죠. 들어가서 어떻게든 네. 시작할 때 발생할 수 있어요, 있어요? 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물음표가 지금 물음표 두 개인데 최대 10. 두 개인데 음. 첫 번째 들어갈 게 로티스 네. 타입이라는 네. 거고 5번제가 페이지거든요 둘다 그냥 예, 스트링이 긴 해요 어떤 경우가 어떻게 뭐, 단조를 할수 있냐면 새로 시도한 후에 저게 파라미터개 받아야 되는데 첫 번째 파라미터 그 뒤에 공격하는 보통 샵으로 처리해 버리다거나 그리고 2개 끄어서 뒤에 파튼이아 날려버린다던가 그런 식으로 음. 하는 처리를 만들어낼 것있네든요네 알겠습니다 이 노티스 타입이랑 타입을 그 파라미터 받은 거 어, 그대로 네. 하는 건 아니고 좀 각오한 거긴 해요. 다보여드리진 아, 아, 뭐. 못했지만 음. 일단은 네. 그래서 사법 설명하 것도 비, 즉비로오에서 쓰기 정말 짜릿하고 광고를 하는 음, 이유가, 이유가, 이유가 저는 어, 예. 네. 어떻게 최대한 최대한 최대한 최대한 최대한 최대한 최대한 최 최대한 최대한 최 뚫는 방법이 응, 있어가지고, 응, 어. 안안 응용. 응, 아, 치열안 되는 측 특정 값들을 입력해갖고, 시스템에 따 뚫어가지고, 이게 날려버리는 거예요. 아, 그도 믿었어요. 그래서, 응. 그래서, 응. 그래서 응. 그, 어. 네, 탭정, 아. 음, 계속 도와주면 안었 거예요. 했더법은 계속 했더니, 했더니, 했기니 했더니, 했더니, 했더니, 했더니, 했더니, 했더니, 했더니, 했더니, 했더니, 했더니, 했더니, 했더니, 했더니, 했더니, 했더니, 근데 그만큼 그 막... 계속 뚫는 방식이 좀 발전되니까 네 그렇게 보면 ORM 쓰는 게좀더 음. 편할 것 같긴 하네요 그렇죠. 거기 털링 네. 스트레스 크리프트에 더웬만수고네 네. 이런 고장들을 음. 어느 정도 가진 코스단을 결하고와단의 와크라든가 반성 현으로 음... 음. 와크 그 음. 그 음. 쉬워서음 네. 사실 크도 도... 이게 부담이 안데 용이 테크베이스 로가을내니까 에르필이 더으면 생각보다 생각... 사람이 크지 않을수 이거거든요. 네. 네 그렇군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까 나트 게트레이 네, 네. 가 네. 있고 글스찬 네. 호스트가 또 있잖아요. 네. 근데 글스찬 호스트가 나트 역할이 또 있는 건데 네, 네. 만 네. 네. 뭐, 어떤 어떤 음. 일단 제가 이 플러그인을 쓰다 보니까 이렇게 세팅이 됐고요 저도 네트워크에 대해서 잘 아는 게아니라 가지고 일단은 성공한 성공한 사례가 이거라서 일단 이렇게 쓰게 됐어요 아 그럼 오늘 어, 코멘트 드릴 수 있는데 네, 네. 네. 네. 만약에 배드 서머스를 네. 나트로 쓰면 내 네. 네. 프라이밍 서브멘트를 저는 이 네. 방법을 네. 네. 한으로 못들어오게하는 거잖아요 근데 배드 처음을 나트 o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에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서 n t know. I d o n 안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서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t w 메모사관은 음, 음, 접점만 예를 들어 로드 밸런서라던가 로드 밸런서만 퍼블릭에 두고 퍼블릭에 있는 로드 밸런서를 스카이비빗에 있는 클럽과 서비스라고 연결하는 쪽과 일반 서비스라고 연결하는 쪽과 일반 적으스로는복사능적인 베즈 스카이티스 중에 하나가거든요 버스와 로드 밸런서비티스 중의 하나거든요 베즈 스노노스를 열다가대즈 스노노스를 소중하다가 이 시스템 돌리는 거 같다 든 그렇습니다. 이리 세팅을 해서 한 번도 어... d b 가 날아가서 비트 포인트 주세요 그렇게 뚫린 적은 없습니다. 패스워드를 구하게 해 놔서 했어야 돼요? <웃음> <웃음> 그럴지도 모르고요. 아니면 제가 베스터너스트에 그 접속할 때 카페에 왔으면은 베스터스트에 인바운드 c k 팀 그룹 세팅하잖아요. 그거를 거기 방문을 했을 때만 추가하고 나갈 때는 반드시 지었거든요. 음. 그래서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음. 진짜, 진짜, 들어가게 하며, 그래도 보안에 이게 패스점을 받으기를기 받으면서 는사람기를불러어야 보통 펠미니아는 그렇죠? 고려 쓰시는 분들이 있거습니다 네. 네. 미니는 뭐가 더전화 아이디터 는미만 가지고 뭐가 더 안전하다고 또 말할 수없요 이메일로 보내 이메일은 아이디 그냥 보내 아, 그렇죠. 그럼에서 탱키넣공용그를 주고 받으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 뭘까요어 딱히 없요 뭐? 어, 불할 때는 그러고 와. 암말로 돌아다첫 거는 게 어느 그 정도 보안이 약해지면 조금 나아죠 음. 제일 음. 음. 음, 좋은 건꼭 따라가도 고 있는 편이 위에서 이런 걸 원하는지 해주시기는 흔한에음 그렇군요. 음 c 음로 음흠. 음흠. 음흠. 음흠. 음흠. 음흠. 음흠. 음흠. 음흠. 네. 흠 음흠. 네. 흠 음흠. 음흠. 음흠. 음흠. 음흠. 음흠. 음흠. 음흠. 음흠. 음흠. 음흠. 음흠. 음흠. 음흠. 음흠. 음 네. 음흠. 음흠. 음흠. 음흠. 음흠. 음흠. 음흠. 음흠. 음흠. 음흠. 음흠. 음흠. 이걸로도 뭐 다음 주제 e 잡아도 되겠네요 토론하는 u r e if y o u 면 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 i 사회를 좀 만들어서 지원하 있는 다른 사람들도 네. 들어가수 이렇게 보면 거기서 직접 작업을 했으니까 요 음. 그게 불편하다 이제 음. VPN 또 그게 음. 또 VPN 쪽에서 이제 아마 스많은들 참여다가 이제 카페 이제 IP 등록해놨다가 나가는데 고 근데 음. 혹시나 불편이 음. 음. 생겨서 빼는 거 깜빡했다가 그학교 카페가 해커들의 주요 음. 타깃이었으면 불리는 거냐? 그런 거는 좀 조심히 커지면 감사조직에 합친거어 그리고 지 이게 스지가 어, 변경되면 네. 그다에다감사라고거든요오 네. 네. 네. 리얼타임으로 언론이 발생되게 됐습니다 어? 그렇게 생각 그렇군요 이고 이벤트들에 있서도더발생한 뭐이 정도로 그런 Q&A를 끝낼까요?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어, 오늘 모임이 어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 다음 미더블 어, 하는 날짜가 2월 21일이 될수 있고요. 2월 28일이 될 수도 있어요. 화요일인데. 그 때, 어, 드이드 계신 분? 예. 네. 그 분, 직원분이, 어, 발표를 해주신다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또 공지하겠지만, 그때 한다, 그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 다음, 다다음이라든지, 다다다음이라든지, 어, 저, 이런 발표를 하고 싶으신 분이 혹시 있으시면, 저한테 DM 보내주시면 되고 지금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관심 있으시면 지원해 주십시오. 그럼 오늘 모이면 네, 날씨도 추운데 일찍 들어가셔야 되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